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해요 와, 집에 간다 <웃음> 자, 천천히 차례로 타요 네, 네 선생님, 선생님. 그냥 구리한테 자랑해야지 구리야! 구리야! 음, 음, 음. 아이 참! 안전띠 때문에 몸을 돌릴 수 없잖아 구리야! 통학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통학 버스 어떻게 이용해야 안전할까요? 차에 타고 내릴 때는 줄을 서서 한 명씩 차례대로 타고 내려요. 도로 쪽은 위험하니 꼭 보도 안쪽에 서 있고 내릴 때는 옷이나 가방이 끼지 않게 조심해요. 차가 움직일 때는 안전띠를 꼭 매고 자리에 앉아 있어요. 음부로 일어나면 넘어져 다칠 수 있어요. 자, 이제 통학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? 다 함께 지켜요. 안전 약속. <웃음>